아군이 승리하 t 습니다 i r 다이 m 다 l 다온다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전아요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웃음> 대 가서는 건청 한번 들어 볼게요. 이거 밸런스가 열심히 해야겠는데. 파이터. d 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죄송, 죄송. 박지성 허허, 용서가 된대요. 역시. 아주 조심. 비파게 단 오브리. 전판에 그거 마지막에 쓴한 발로 잡았어야 되는데 윈채로 잡아서 조금 아쉬운데. 나이스. 자이승리하습니다 현생 갓생. <놀람> 어, <놀람> 아이구야. 호물 있는데 기둥아 타이밍 큰을 배 큰을 배아안데 우리 팀 있구나. 티가 없는데 울딩, 울딩. 야, 이거 어각 장면장 우리 순삭당 하겠다. 아,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존나 한나 본데? 나이어 아, 아, 아리 아니 아리 없었어. 아신 어, 떴네. 아 방망이 아, 이때 방망이였으면 아 썰어. 참 운명이 장난이다. 어쩔 수 없다 이거. 배그 했으면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. 기능이 없어 불어오 두부만 저분은 억울하게다 계속 맞아가지고 자 다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진짜 너무한 거아니 이거리인데 두고형이반 이었어 안된다 아 뭐야 아이고 희마희마님 100개 감사합니다 무슨일이고 100점 만점인가요 100개 나있다 감사합니다 누는 거였는데 살았다. 그죠? 우리 좋았어. 아, 잠깐만요. 아유, 저 비켜, 비켜주세요. <웃음> 제가 개필 피수 있단 말이야. 한번 더. 한번 더. 没有掉 좋아요. 백점 가속이다 아, 이거 금 뭐야 금융 치료 되면서 하네. 100점. 아 상대에게 칭찬을 받다니. 어 유튜브가 나왔는데요?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. <웃음> 나이스. 아 이제야 좀 맞아 가는 거라 아까까지 너무 못했어. 음제 기준 좀 나온 것 같은데. 뭐 이게 안 맞아? 덤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음, 알이반인거 같은데 이거? 어로 질렀다 박스 그레이 공격이 문제네요 어떻게 풀어야되나? 어 나이스 풀어지네 사치됐습니다 2층인가? 자, 머리 내밀면 머리 내밀면 아한번더한번더이층 있는 거 아닌가? 뭐야 형님 한 번만 내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 제발 좋습니다 어, 오늘 검등형 폼 오늘 좋은데 좋아요 s 스1아 블랙은 좀 지금 포텐 <웃음> 나이스 아이 지하 하나 이게 좀 무섭습니다 아두 명이구나 아, 수화로 가서 진작 잡을 뻔했다 아좀 강심장이다 아니 보통 패스 저렇게 한번 잡히면은 바로 못 뛰는데 강심장이 지네 아잠깐 봤나? 아 삥뭐야 삥뭐야호 삥뭡입니까 자 아, 이번에는 아 그렇지 한번 쉬어줘야죠 또 패스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클라오는거 그냥 쫄거 그랬네 일단 패스를 먼저 끊어야 돼 잡힌 까다라 있나? 아 중접대 여기까지 땡겼네 또잡으로 안가고 아 아깝다 단층 잡아드리고 갈랬는데 이거는 검증형 믿지 됐다 나이스. 아이이승리하였습이다스나첫스이안맞이스 <웃음> <웃음> 그렇다면 저분이스나아스나나오죠 나이스. 나이이이 이게 끝낸다. 안돼 중 껑커. 아세 번째 일 개씩이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비 톡을 너무 왔었나? 아 이게 안맞았어 세금서막 아닌가? 지금 네 번째 1킬씩 밖에 못했어. 미쳤다. 기회를 아깝네. 까비 아하였 포악해야겠다. 안 되겠다. 화이트, 화이트. 와, 저번패스상 줘야 된다 아, 포, 포, 포, 야 되는데, 또다까버리 이거, 이오이이이번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자거 이거, 이거. 자거이 기둥스납! 아 금성행님한테 어그로 끌렸네 아아까우라 이거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좀 아쉽네요 음. 32에서 만족해야 돼 공격 중후반에 1111 킬씩 밖에 못했네 까비